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꾸입니다. 오늘은 무과금 유저들이 매일 해야하는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월드경영입니다. 월드경영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월드보스와 더불어 무과금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경영레벨을 올릴수록 많은 재화를 습득할 수 있고 현재 무과금 유저가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고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까마귀 상단에 영약이 추가되었고요 이벤트 자동진행이 추가돼서 시간과 노력을 그래도 조금은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소모됩니다. 다음은 월드보스입니다. 네, 빛과 소금이니까 월드보스 나와야겠죠. 월드보스는 매일 일정 시간만 투자한다면 반드시 심연템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다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두 시간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한몇달 걸려요 요새는 심연템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꽤 싸졌기 때문에 은화를 모아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클래식한 노가다도 때로는 괜찮겠죠 월드보스는 매일 12시에서 2시 20시에서 22시 각 1회씩 참여 가능합니다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서버 점검할 때마다 월드보스 추가 입장권을 줍니다. 이 입장권은 다 모아뒀다가 우두머리 파편을 4개씩 주는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에 사용하시는게 개이득인 부분이겠죠. 특히 무기 파편은 한개씩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안 버티고 심연템 제작이 가능하다면 그냥 사용하는 게 낫겠죠? 점심때 10분, 저녁때 10분, 각각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수련의 탑입니다. 수련의 탑은 초기 투자 비용이 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문 전투력을 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문 전투력만 세팅된다면 매일매일 터치 두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얻는 재화가 상당히 많은 콘텐츠에 포함됩니다. 월드 경영을 통해서 수련의탑 추가 입장권을 수급할 수 있다면 60층 기준으로 하루 3번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 입장권은 바로 써주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월드 경영을 꾸준히 한다면 입장권은 계속 수급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상 보조 캐릭터를 키우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1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1분? 10초면 충분할 것 같네요. 다음은 영광의 길입니다. 무과금 유저들은 필연적으로 흑정력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휘장이라는 부수적인 산물도 있죠. 휘장이 부수적인 거 맞나? 아무튼 우리가 영광의 길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은 기운 경험치 때문입니다 사실상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흑정령 경험치를 수급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11균열 10공세를 기준으로 은화 4200만 정도에 해당하는 황금 조각상 그리고 1500만 상당의 블랙스톤 그리고 다량의 검은 기운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 기운에 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월간 출석 보상으로 전투 플러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없긴 한데 가끔 이 전투 플러스를 줄 때가 있어요. 영광의 길에서 얻으신 검은 기운 상자는 전부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전투 플러스를 사용하고 검은 기운을 먹으면 경험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흑정령 1일 퀘스트입니다. 흑정령 1일 퀘스트는 사실 습관입니다. 습관 흑정령 레벨이 낮을 때는 보상의 수준이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래도 토벌권 30장이면 600만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단계가 오르면 오를수록 보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둠 흑정령 의뢰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무조건 5천마리 잡는 겁니다. 성수 2개 정도 써가지고 1단계로 그냥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혼돈의 결정을 모으는게 목적이니까요. 자 돈을 벌기만 할거냐 쓰기도 해야죠. 다음 컨텐츠는 캐시샵 돌파상점과 각성지원상점입니다. 돌파상점에서는 발크스의 조언 50%짜리를 일주일당 3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돌파복구권 100장을 살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가금으로 발크스 50%를 수급하는 유일한 방법이랄까요? 각성 지원 상점에서는 마력의 산물, 그리고 마력의 정수, 연금석 파편과 카프라스의 흔적, 거기다가 기술 교본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매일 구매하는게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친구 추가와 인사하기입니다. 언젠가 공략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과금 유저에게 협동 포인트는 곧 펄과 다름없습니다 추후 이벤트에서 협동 포인트 상점이 열렸을 때 손가락만 빨고 있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친추하시고 매일매일 인사해서 협동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하게 한번 누르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약간 번외이긴 한데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금 유저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이템들을 뿌리기 때문이죠. 사실상 무과금 유저가 해야하는 숙제 중에는 1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금 없이는 얻기 힘든 발크스 50%, 돌파복 국권 반려동물 상자, 유물 등은 이벤트를 노려주시는게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매일매일 해야하는 숙제를 검사해봤습니다. 그럼 월드경영화로 가야되겠네요.